왜? 아니 형아 씨 뭐야? 아, 왜 터졌어? <웃음> 미 여기 있었어요? 조용히 계속 미니까 몸을 잃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뽀뽀했어 우리 <웃음> 우리 첫뽀뽀가 아니잖아 <웃음>